알았지? 가람쥐 원숭이래 호기심이 많고 나무 꼭대기 이면을 좋아 나무 위를 막 뛰어다는데? 니 어, 얘도해볼다 가람쥐 원이래가 가람쥐 원숭이래 <목소리> 국기뭐 <목소리> d <목소리>